아니, 이따. 한두, 한두, 한두. 한두, 한두. 한두, 한두. 한두, 한두. 한두, 한두. 한이 앞에시체많아요레이스 이천. 나, <웃음> <웃음> Бомба установлена. Не а.